안녕하세요. 써니텐입니다. 베트남 컨텐츠 영상 하면 대표적으로 이발관이나 귀청소 영상이 떠오르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오늘은 그 이발관 영상 중 유튜브 조회수 치트키라고 불리는 황제이발관의 사장님을 모셔보았는데요. 황제이발관 사장님께서 말하는 베트남의 사업에 대해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 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나 준비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인터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호치민에 살고 있는 장상순이라고 합니다 아, 오늘 여기 소니텐님이 저를 찾아오신 이유는 이제 이 호치민에서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될수 있는 얘기 이런 것들을 좀 해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셨는데 제가 이제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제가 이제 짧은 3년 동안 있으면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좀 겪었던 어려운 점들,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풀어나가는 게 좋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잠깐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 뭐 조금 부담스러운 얘기가 들리시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베트남 관련 영상을 제작하는 유튜버 분들은 물론이고 그 채널들을 시청해주시는 많은 시청자 분께서도 들 아실텐데요 황제이발관이라는 키워드가 유튜브 내의 베트남 관련 컨텐츠 중 조회수치 트키라는 말이 있습니다 황제이발관 영상을 공식적으로 최초 촬영한 분들이 코이TV인가요? 어 그렇지 내가 이제 황제 오픈하고 나서 예. 4월 1일날 오픈하고 나서 그때 코이TV 사장님이지 오셔서 예예 유튜브를 한번 찍어보면 어떻겠느냐 예, 흔쾌히 허락을 하고, 음. 이코이티비에서 이제, 이제 처음 우리 황제 발간을 찍었는데, 예. 그 당시만 해도 코이티비가잘 알려지지 않은 유튜브였고, 예. 그리고 이제 우리 황제도 오픈한 지가 뭐한 달이 안됐기 때문에, 예. 그때 뭐 서로 이제 별로 이렇게 유명하지 않은 음. 그 상황이었었는데, 그때 우리 가게 찍고 나서 조회수가 일주일 만에, 예. 400만인가 500만인가를 쳐가지고 와. 호이 t v 도 대박이 났고 예. 그 유튜버 그 사장님도 대박이 났고 예. 나도 이제 그걸 찍어서 한달 만에 그냥 급상승을 하게 된거지 아 매출이요? 매출이니까 그러니까 아. 한달 동안은 사실 뭐 초창기고 아직 알려지지 않았으니까 예. 많이 올 리가 없었는데 예. 예. 그 유튜브 찍고 나서 뭐그 다음 달서부터는 아마 어, 안정적고 음. 관광객들이 한국에서 그만큼 유튜브를 많이 본다는 얘기 그렇죠 음. 근데 쿠이티비 유튜브에 도움을 내가 좀 많이 받았다 이게 아. 이제 굉장히 타이밍적으로 나, 나한테도 굉장히 좋았고 예. 그, 그분한테도 그게 또 이제 폭제가 돼서 음. 혹시 황제이발간 영상의 조회수가 급등하게 된 이후에 황제이발간이 아닌 사장님 개인적으로 인기가 올라간 사례도 있을까요? 유튜브 메인에 이제 그게 올라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인기동영상 인기동로 예. 내가 여기 있었는데 이제 지인들이 미국에 사는 내 친구 예. 이제 한국에 있는 데 지인들 예. 전화가 온 거야 갑자기. 아. 어, 내가 이제 유튜브를 보는데 유튜브를 보는데 예. 어뭐 이발관 유튜브 영상이 나와서 굉장히 조회수 많고 인기가 많다고 그래서 그걸 보고 있는데 예. 이렇게 카메라가 지나가는데 이제 1층에서 이제 내가 그때 잠깐 음, 모습을 비췄고, 아, 아, 아, 아, 아, 아, 모습이 비쳤고 선글라스 끼고 있는 모습이. 또 손님들 저 마사지 이제 케어 받고 내려올 때 음. 내가 이제 방을 좀 안내하는 이제 그런 음. 저녁장님이 잠깐 돼서야 예. 거기 왜 네가 나오냐고 이제 나한테 <웃음> 안부 전화가 오는 거지 음. 그래서 이제 그때 아 유튜브에 이 파워가 대단하구나 아. 아, 조금 실례되는 질문이지만 베트남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하고 다수의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 조심스럽게 여쭤보는데요. 유튜브에서 많이 광고되는 황제의 발간의 월 수익은 대략 어느 정도인지 공개가 가능할까요? 네. 데 일단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여기 홍콩에 와서 3년 동안 예. 뭐 이제 네 다섯 가지로 오픈을 했다라고 하는데 예. 뭐 거기가 아, 거기가 아마 아, 1 번인 것 같고 예. 여기도 만만치 않게 음.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이 이번에 새로 오픈한 코스까지 거기도 지금 오픈한지 두 달이 됐는데 예. 나름대로 이제 고객들이 좀 알아봐주고 음. 어 이렇게 지난번에도 동영상 보니까 다른 예. 유튜버 분이 오셔서 예. 그 동영상을 몇게찍어가셨는데몇 분이 오셔서 예. 근데 이제. 분하셨다 그그 뭐 음. 영향이 있는 건지 예. 아니면 내가 개인적으로 하는 거뭐 마케팅 예. 그거에 뭐 영향이 있는 건지 음. 요즘 이제 손님들이 많이 들어고현제 네, 예. 마사지는 뭐 괜찮아요. 내가 여기 뭐 예. 근에 가는데 뭐 지장이 없그 <웃음> <웃음> 그렇죠. 어, 정도 어. 그렇죠 정도 하지만 음. 네. 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베트남에서의 사업과 한국에서의 사업을 비교시 베트남 사업의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네, 이게 가성비라는 게. 예. 가성비라는 게 요즘 한국은 경기가 굉장히 좀 불경기고, 라는 예. 얘기를 가 많이 듣는데. 예. 이제 한국에서 뭔가 사업을 시작을 하고 투자를 하려고 하면 예. 상대적으로 비용이 나는 많이 들어간다. 음, 여기보다. 음, 예. 그렇지만 아무래도 한국과 비교했을 때 투자 비용 예. 뭐 미세니스를 시작할 때 초기 투자 비용이 한국보다는 훨씬 적게 들어가고 예. 그러면서도 수익을 잘만 내면 예. 한국보다도 훨씬 그 사업적인 가성비가 더 가성비, 나아. 예. 대신에 아이템을 잘 정해야 돼. 예. 그 아이템이 이 시장에 맞는지, 타이밍 체크를 좀잘 해야 될것 같고, 음. 그 다음에 이제 그 오픈을 하려고 하는 그 어떤 로케이션, 예. 이런 것들도 좀 꼼꼼히 좀 살펴봐서, 음. 그런 것들이 좀 된다라고 판단이 될 때, 예. 좀 자신있게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떨까. 음. 사장님께서 운영하시는 사업체는 전부 외투법인인 건가요? 이제 여기를 처음 내가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 예. 여기를 시작할 때이 건물 임대차 계약도 이제 예. 외국인이 할수 있었고 예. 그때 이제 바로 나 들어오게 한 6개월 전부터 법이 바뀌었어요 어, 그래가지고 아. 제 명의로 임대차 계약도 하고 음. 내가 이제 비즈니스 라이센스를 내는 것도 예. 외국인 법인 아. 외국인 투자법인으로 해서 예. 내 명의로 사업자를 낼수 있었죠 지금은 지인분들이나, 예. 동생들, 음. 여기 이제 진출하는 지인들이 많이 있어서, 예. 그 친구들이 오면 이제 법인 설립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나한테 의뢰를 해요. 그러면 어. 이제 내가 어 제, 제 담당 변호사, 변호사한테 음. 연결을 해주고, 저렴한 비용, 예. 빠른 시간 안에 배트법인을 음. 그 내니까, 요즘은 얼마 전에 저 법인을 하나 내는데, 한 3주? 예. 주 정도 걸린 것 같아요. 3주 정도 걸렸고 아. 비용들이 비싸지 않게 예전에 나 처음 왔을 때는 예. 뭐 아는 사람 없고 정보도 없고 뭐 이제 아름아름 어찌 될 건지 찾아서 물어보면 예. 이게 이 가격이 천차만별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 변호사를 찾아가면 뭐뭐7 8천불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예. 그리고 이제 로컬 변호사들을 찾아가면 5천불 또좀 아는 사람 통해서 얘기 들어보면 뭐 3천불 예. 그러니까 이 법인 설립 비용 자체도 리인 예. 어, 중이라. 그렇죠. 우리들이 뭐 확인할 수도 없고. 음. 나는 다행히 이제 여기 찾아보니까 음. 어렸을 때그 학교 같이 다니던 친구가 있어서 음. 그 친구가 여기서 이제 사업을 오랫동안 한 친구가 있어서 예. 그 친구한테 이제 의뢰를 했더니 음. 나한테 이제 자기가 잘 알고 지내는 변호사를 예. 현지 보컬 변호사를 소개를 해줬고 아. 그 변호사를 통해서 일을 시작을 하고 뭐 법인도 만들고 이러니까 사실 지금 보니까 1500불 이하로 만들 수 있어요. 외국 투자, 예. 법인, 투자 법인을. 음. 그 기간도 뭐 한달 이내 예. 빠르면 한 3주 정도. 예. 그 내가 또 왔을 때는 뭐 변호사들 만나면 거뭐 서너 달걸린다 사람도 있고. 그렇죠. 아, 비용도 그렇게 뭐 비싸게 얘기하고 그래서. 음. 그래서 지금은, 지금은 여기 이제 나오신 분들도 많고, 카페나 유튜브나 예. 뭐 이런 것들로 정보를 공유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그 그때보다는 좀 수월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놀람>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베트남에서 사업 시작을 할때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바로 매장의 위치 선정이 아닐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 위치 선정까지 해주면서 법인 설립 비용을 조금 비싸게 받는 것도 있는데 그것을 추천하는지 아니면 스스로 돌아다니면서 사업체의 포지션을 정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사장님 의견은 어떠한가요?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위치를 알아봐준다. 예. 이거는 어떻게 보면 내 사업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수도 있는데. 그렇죠. 이 로케이션을 선정하는 문제를 물론 이제 그분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예. 뭐 이제 몇 가지 저 샵을 좀 추려 와서 거기서 보는 거는 이제 시간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긴 한데 음. 내가 지금 추천드리는 방법은 요즘 뭐 오토바이 여기 그랩 바이크들이 많이 들이 많이 있고 하니까 예. 뭐 이제 그런 친구들을 불러서 아니면 뭐 이제 오토바이 내가 직접 탈수 있으면 예. 오토바이 하나 렌트를 해가지고 예. 내가 입점하고 싶은 지역을 정해놓고, 오토바이를 타고 다녀라. 한 음. 뭐, 두세 시간이든 다니면서, 이제 보면은, 임대가 나와 있는 데 이렇게 다 임대 나와 있다고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예. 거기 뭐, 뭐 이제, 쪼트에라고 이제 써 있는데, 뭐. 음. 이제 그렇게 직접 발품을 팔고, 그 로케이션을 정하는 게, 음. 그리고 임대료도 지금, 호치민 임대료가 굉장히 비싼 거 알죠? 특히나 이제, 그리고 응, 많이 센터를 조 굉장히 음. 있어요. 내가 봤을 때는 3년 전에 와서도 내가 깜짝 놀랐어요. 예. 베트남을 나는 이렇게 물가가 한국보다 굉장히 좀 저렴하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음. 뭐 물가가 낮으니까 임대료 역시 한국보다는 많이 낮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음. 와서 막상 알아보니까 뭐 서울 강남 수준은 아니더라도 뭐 버금가는 정도로 그렇게 예. 비싸더라고. 내가 사실 이해가 좀안됐지 그렇죠. 여기 물가가 이렇게 싼 음식, 싼 제품을 팔면서 그 임대료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 수익성이 나오겠느냐 어... 그래서 뭐 외국인들이 물론 한국사람, 중국사람, 일본사람들 여기 와서 장사를 많이 하지만 예. 그 사람들이 이제 자기네 나라의 화폐가치 기준으로 여기를 평가를 하겠죠 근데 이제 거기서부터 아마 계산착오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원래 호치민의 이발관 거리 원조는 공항 근처 슈퍼볼 거리이고, 주 한인타운인 포명 쪽에 퍼지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일군 지역에 이발관을 오픈하게 되었나요? 비하인드 스토리도 있는데, 사실 예. 내가 여기 와서 이발술를 모르던 사람이었는데, 예. 아는 후배가 이제 나를 억지로 이제 데리고 그 공항 있는 그 고향 이발관이나 뭐 하나의 발관, 그쪽에 이발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예. 거기를 데려가서 한번 나를 소개를 시켜줬는데, 예.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렇게 멀리까지 공항까지 가보니까 사람들이 웨이팅을 하고 있고 뭐 손님들이 많이 기다리고 내가 이제 돌아오는 길에 물어봤어요 택시에서 음. 저 이발소가 왜 이렇게 손님들이 많고 그럼 1군에는 여기 센츄럴1분에는 과연 이발소가 몇 개나 있느냐? 예. 그래는 거야 내가 그 이발소를 간게 2월 달이야. 예. 2월 달처음으로 이발소 를 가봤는데 예. 2월 달에 가서 아니, 1군에 없으면 왜 없느냐? 관광객들이 호치민에 오면 제일 많이 묵는 곳이 1군이고 여기 호텔에 있는 사람들이 이발소 서비스를 받으려고 공항까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 택시만 해도 얼마야? 음. 그러니까 내가 야 1군에 그러면은 이발소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생각을 한게 2월 달이었고 예. 오픈을 한게 4월 달이니까. 두달 만에 오픈을 한 거예요.